<웃음> 재밌나 <웃음> 레디에라 이 게임이 배그보다 더나은것 같나 종합적으로 나도 배그보다 할만해서 이거라는거거든 여기에는 그 요거는 근이 별로 없고 대신에 여기는 그게 있지, 고인물들이 있지 이게 시즌이 벌써 세븐인가 왔거든? 그러면서 수십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웃음> 좀... <웃음> 어... 9월 달이면 1년 지났다, 이거 이제 1년하고 3개월 정도 지났다, 이거. 그래서 고인물이... 그 초기부터 했던 고인물들이 있다 이거. 그것 때문에 무서운 거다 음, 오히려 배그 하던 사람은 배 타격감이 없다고. 나는 게임 플레이가 편해서 이걸 하는 거니 타격감 보고 한... 조금 아쉽긴 해도. 조금 아쉽. 착착착착하면서 피가 타다닥튀는데 <웃음> 2 5 6 r 8 9 10 1 e 12 3 4 5 6 l o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6 1 Let's go. 9 10 11 12 13 1 e 15 16 17 l o 19 19 10 1 a y 2 13 l 4 15 1 e 17 e 8 19 10 11 12 13 14 e 5 16 17 18 19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y 어 바꿀 수 있다 밑에 칸 있다 얘가 바꿀 수 있음 이번에 네가 드론 눌렀네 어 나는 방패거든 바꿨다 이거 돌릴 수 있는 애는 불러서 이따 해보는 게 어떨까? 악할 정도는 충분하네, 성능은. 하... 하... 긴모시다, 이건. 이건 긴모시다. 음. 뭐, 적당히 어... 해봐라. <웃음> 몬스터 와프 맛있지. 음. 나, 그거, 그, 뭐지? 보드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접었는데? 이거 아닌가? 어? 보드 아, 거죠? 예전엔 보드 탔는데 지금은 또바뀌어 오지게 넘어져가지고 접었거든? <웃음> 자, 오늘, 오늘 만든 이바라 프레임을, 프라임을 보고 얼마나 이쁜지 감상을 하고 난 뒤에 알게, 들어가 볼게. 이바라 프라임? 응. 음. <웃음> 어디 보자. 아, 이게 이바라 프라임이지. 아, 예쁩니다. 반상적이에요 아, 뭐. 에다 <웃음> 키기 <웃음> 음. 가능해. 퀸. 어, 퀸 리액터를 바로 박아버렸습니다, 님들 오른친리에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반향성 음. 이게 방향성은 없다 아. 지금까지 하면서 느낀건데 이 새끼들 그냥, 그냥 뉴비들을 허벌판에 놔둬놓고 아 니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 <웃음> 아니 뭐. 아 오프닝 어제 저도 필요하네. 음. 응. 음, 칭바지 그렇게 수 흰수. 흰 킹버거 히스흰 희... 전에 먹다가 안 먹고든 요즘은 음 여긴 없어 버거킹이 <웃음> 반동이 병신인데 좋은거 아니었나 오. 여기는 다른데보단 비교적으로 뜨는 편인데 사람들이 장... 거리 때문에 에어글라이더 같은 거수정되가 와, 조졌다. 야. 한번 밖을 봐봐. 맵을 봐봐, 맵을. 개쌉 조졌다, 지금. 나쁘지 음, 않네. 맵을 조졌네. 아하. 음, 그게 맞지. 어디 봅시다 자 해봅시다 이상한거 많이 넣었네 왜 어제부터 저렇게 있는거 자여기 AR 탄창있다 들어와 저거 늘어만, 인터넷이. A15원 쓰고 싶으면 써라. M4A1 저거는 뭐, 공이다. 이 AK 계속 쓸 거가? 그러면. AK 계속 써 5mm? 5미리? 5mm? 5미리? 5mm가 있었나? 9mm 아니가? 아, 5.56, 5.56은 적당히 했다. 저격을 한 들까말까 음. 네가 들어서 뭐 맞출 수 있으면 상관없다 <웃음> 야 그럼 이거 들어라 요거 요건 스나이퍼 핑그불 불 가려주는 거다 그리고 저핑 찍은 내려 온다. 아, 근데 여기 왜 그게 없지? SMG, SMG 탄창이 왜 없지? 보통 뜨는데? 오늘 또 드럽게 안 뜨네. 난 뚝배기를 먹긴 먹었다. <웃음> 어. 흐흐흐. <웃음> 자 여기 아까지 내려온다. 그리고 저거 타고 다시 저 건너편 날아가요. 저 섬섬 섬. 응, 건너편 저기로 나는 건너온다 미친 야니왜 네 거기로 떨어지냐 방향이 나오고 완전히 잘못됐는데 <웃음> 어 육지로 가라 일단는어 똑같이 위험하다 평등하다 야, 나머지 팀두명다 살아요. 거다 <웃음> 아, 자고 온다. 이 말이야. 야, 좀 많이 가네. <웃음> 야, 그건 멈춰 있어봐. 치러 간다. 아, 아메가메. <웃음> 야, 이거 데미지 좀 입을 거다. 내가 이 외곽을 돌아서 저기로 들어갈 거거든. 아마 이거 절대로 시간 안에 못 가고 데미지 입는다. 적어도 1분 정도 더 있어야 갈수 있는데 육지 따라서 쭉 가면서 중간 중간 힐팩 빨아라. 참고로 이거 타고 있는 도중에는 힐팩 빨수 있다. 운전만 안 하면 된다. 난 7번 하나, 8번 하나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이거 오래 맞으면 오래 맞을수록 더 세지는데 야, 힐팩, 슬슬 니, 붕대 빨고 있어라. 난 그럴 시간 없거든. <웃음> 참고로, 여기에 옵션으로, 붕대, 붕대 한번 사용했을 때 자동으로 계속 사용하. 야, 요, 요 배로 갈아타자. 저게 더 빠르다. 일단, 난힐좀 해야겠다. 니는, 니는 그냥 타면서 빨아도 된다. 다 쓰면은 좀 곤란한데. 나중에 곤란하다. 난35 거든? <웃음> 뭐지? <웃음> 야 니가 네 운전할래? 음나 스스로 실팩 빨아야겠거든 F3? 아닌데? 뭐지? 안녕하세요 이거 바꾸는게 있었는데 어, 왔네. 스쿼드. 어? 뭘, 뭘, 뭘. 가쁜 스쿼드. 근데 대원이 디고 <웃음> 나갔는데. 스쿼드는 안 된다. 어디 갔어? 심심해서 놀러 왔다, 심심해서. 야, 그럼 뭐야, 뭉만하는데 우리? <웃음> 또라이 어? 새끼들. 덤벼. <웃음> <웃음> 어? <웃음> 미친 새끼야. <웃음> 너무 잔인하지? <웃음> 야, 방금 트름 누구야? 꼬마요? 꺼봐요. 꺼봐요. 나도 마크 가능함. 아 대길. 심지어 펌 복돌인데. 아. <웃음> 아. <아니. 웃음> 돈 없다나. 돈이 없다. 무슨 돈? 총 돈. 흐흐흐돈이 넣었다. 그건 더 가지 말고 여기 와라. 뭔데 한 명도 어, 누군데 태균이가? 발견됐다. 아니? 어. 한 명도 태균이가? 아니? 지금 여기 뒷구방에 누구누구 있는 건데? 총알리랑 덕구랑. 야, 사람 왔다. 왔다. 사람 왔다. 오른쪽 오른쪽 덕구였나? 오른쪽. 어. 저기 있다. 해균이 잘하네. 아니, 봤을 건데? 지금 15... 뭐. 저 안쪽으로 들어갔네. 아, 아, 탈매하니까 너무. 하고 싶다. 어, 들었다. <웃음> 저기, 저기요? 저 어린이들 저 게임 끝날 때까지 잠깐 딴 방으로. 또 어디로 하겠니, 또? 어? 정신병동, 따라와. 어, 나도 발견당했다. 이 새끼는 개머리 판단해. 도망 나왔다. 이쪽이다. 일로 온다. 양각 잡힌거지, 제대로. 야, 우리 위치가 마지막 구역이다. 와, 이건또 은발. 근데 사람이 23명이나 나와있어. 우리 빼고 22명이거든. 아니, 21명이거든. 일단 저 앞에 건물 들어가죠. 오 이씨발. 사람이 다 살았다. 이래서 방패가 좋습니다, 여러분. <웃음> 바로는 바위 뒤로 뛰어라 지금 드론 날아다니거든 야드론을또우리봤다 그럼 계속 날아다닌다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수류탄 던졌는데 맞는거지 어디 표시해라 2! 2 눌러라 Q 눌러라고 그냥 보고 야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아 미친 잡았네 이 새끼 총으로 잡았지 뭐로 잡아 아에인받아아 생각 외에 애인이 와야저 건물 들어갈래? 야, 그 있나? 와, 흐흐흐. <웃음> 어휴, 맞았다 예. 야, 또 수류탄. 아, 씨. 수류탄이다. 아.. 아, 미쳤다. <웃음> Thank <laughs> you.